자 여기 우리 우리가 이제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식 표현이고요 보면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제 성경에 이제 사본이 쓰여진 않아죠 신약이 쓰여진 않은데 자 보면 읽어볼까요 카타 카타, 카타. 카타. 요한엔. 요한엔 카타 요한엔 무슨 말 무슨 뜻이냐면 요한에 의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 의하여 어떻게 우리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원어로 하면 요한에 의하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서투신가요 좀 어색한가요 <웃음> 예자 어쨌든 그 원어로는 카타 요한의 일입니다 읽어볼게요 카타 요한은 카타 요한은. 예, 강한 순표 표시가 여기서는 이제 어, 그 표시는 안돼 있는데요. 예, 카타 요한에 남은 요한의 와 여고 요한은 여와의 사랑하는 자죠. 세배대의 아들이 요한하고 누가 있죠? 야고보가 있었죠. 성격이 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어, 참으로 놀랍게 온유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유황 불에 던져졌지만 죽지가 않아서 반모섬에 유보, 유배 보내 가지고는 자연사했지만 사실상 순교나 다름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모두 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유배 내지는 다 숨, 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과 역류하기 때문에 음. 예,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죽음도 불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약해지네요 아멘 예.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욕심과 신성을 바르게 소개하고 있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영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그 영어의 어떤 영어로 말하면 오더라는 그 하나님의 반차 반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과 더 일맥상통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자, 요한복음은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 성육신이 대신 말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12장까지 나와 있고 13장으로부터 20장은 초반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20장 후반부터 부 21장까지는 부활의 확증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들을 많이 발견하고 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들이세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역을 나누면 굳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자 어떤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플래닝을 하신 분이었죠. 계획하셨고 자 성자 예수님은 실행을 하지 엑스큐트를 했어요. 크리에이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파워링 우리에게 이제 아름답게 꾸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창조사에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나면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 이렇게 알게 되시면 되고요. 그 오늘 제가 그 이제 불신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제가 요한복음을 소개했어요. 요한복음을 소개하기를 어 성경의 어떤 관문이다. 꼭 읽어 봐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혹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한테 요한복음은 그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힘주어서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시작 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이걸 꼭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이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막연한 선지자 선지자요 왕이요 자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나왔죠? 예, 침내자 요한이 와서 예, 침내자 요한입니다. 괜찮습니다 침내자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는 누가 예수님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침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써 예수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일장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버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어, 또한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하죠. 자, 그, 이건 이제 전 우주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1장 14절, 18절을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네 아버지의 생명으로 은혜와 지구가 생명하리라 이 그에 대하여 하여위치 이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집에 오시는 가 나보다 앞서 곳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라 네가 그 다음 이통한가운데서받니 은혜를 위법은 모세와 만명과 소중한 것이오 은혜와 지구예수도로말하리라 <웃음> 아멘이시죠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 계신 독생자 이런 표현을 할때 비가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메이크라는 메이크라는 동사를 쓴게 아니라 비게시라는 동사를 썼다는 걸좀 이제 유념해서 좀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비가 튼한 분이지 메이드 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죠,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예 아멘입니다. 예, 저희를.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죄악이 본질적인 어떤 죄악들이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없어지나요? 안없어지아요 예, 우리가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아무 죄 없는 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인간이 죄사함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아무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이온 우주에서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욕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시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은, 받, 받으면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예, 심판하러 오세요 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듭나는자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어, 축제의 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자 자 우리 1장 35절로 그 1장에 먼저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은 자, 23절에 보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죠 주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1장, 자, 우리 29절로, 자, 29절로 36절을 한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고 하시기에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실 분 이걸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자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나다나엘나다나엘 나다나엘 이제 바돌로메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자 증언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단단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증언들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공생의 전에 첫 번째 표적 뭐죠?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났죠 가나의 포도주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알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1년의 사역을 좀 볼까요 <웃음> 자, <웃음>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돼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 1년 때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뭐부터 하시죠, 여러분? 성전부터 청소를 하세요. 예. 아주 그 지금 성전부터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세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아마 전생에 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거 같아요. 자, 보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니고데모가 이제 그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죠 니고데모하고 이제 3장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3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자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이단이 너무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면 이단의 심을 받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사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데요 그래야 어디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5절에 아주... 더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을 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 사람의 모으로는라예 이게 지금 자 거듭나지 아니 하면 거듭나지 않니 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건전한 교회에서는 오히려 거듭남, 거듭남이 중요합니다를 말을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돼요. 야, 거듭나시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오직 예수? 자, 예수만이 길이오 진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역이 이제 나오고요 사마리아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이 이제, 그, 지금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주님의 그두 번째 표정은 어떤 거죠? 뭐죠, 여러분? 예, 두 번째 표정은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는 건데요. 자, 자, 여러분,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장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장 23절로 24절을 한번 펴세요 4장 23절 2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정말 모든 걸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자 공생의 인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생의 인연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 있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자 여러분 이 표적을 위주로 한번 볼까요? 자 표적을 위주로 보면 세 번째 표적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고 네 번째 표적은요? 5병, 5병 이후로 몇 천명을 먹이세요? 그렇다면 은 자녀들, 배우자 포함하면 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표적은 어떤 것이죠? 물 위로 걸으시죠? 표적을 먼저 쭉 한번 볼까요? <웃음> 여섯 번째 표적은요? 소경을 고치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표적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자, 큰 소리를 읽으세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고 세 번째 표적은? 네 번째 표적은? 다섯 번째 표적은? 네 여섯 번째 표적은? 자 일곱 번째 표적은?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제는 첫 번째 진술을 볼게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예수님께도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을 하셨는데 6장 28절 29절을 볼까요? 지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보면 6장의 22절로 22절로 지금 6장의 22절로 29절을 이제 첫 번째 진술을 59절은 진술을 하시는데요. 28절 29절을 육장.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 여기 지금 써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6장 여러분 육장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때그 빵을 먹죠. 빵은 뭘 상징해요? 사실은요? 생명 그 구원을 주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에요. 사실은요. 자. 자, 35절에 보면 여러분 35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진술 이거 줄을 좀 쳐놓으세요 8장 12절로부터 59절은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어떤 것을 얻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둠이 있지 않냐고 빛을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예, 빛을 얻게 되고. 다음에, 자, 세 번째 진술, 10장을 펴보세요. 10장. 제가 말한 건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10장은 예수님이 어떤 문이에요? 예, 양의 문이죠 자, 10장에 이건 짧으니까 1절로 10절을 제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자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르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치 않고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길을 제시하면 그 뭐죠? 도둑놈들이죠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예수 위에 길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저희가 그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진술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어, 10장 11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세상에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목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양들이 딴데못 가도록 그냥 지져줘야 돼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멘 자, 그럼 다섯 번째 진술 예수님은 뭐죠? 자, 읽어주시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11장을 보세요 11장 25절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죠 여러분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우리가 부활해서 누구와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다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굴복하면 안 돼요. 정말 정말 죽으려 하는 자는 결국 살게 돼요. 살려고 발버둥치 자는 죽게 되거든요.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욕을 잃고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진술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어, 사실은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유월절 그 양을 먹는 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걱정 근심을 한예수님을 가신다니까 걱정하니까 일자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 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6절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자 줄 믿줄 쫙 그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어요. 자, 다른 종교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만, 저는 성경이 진리요. 이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기리요 진리, 그가 기리요진리오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지않 것은 하나님께 갈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다음 일곱 번째 진술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보혜사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보이사 성령이가 나오는데 이럴 때 보이사 성령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할때 성령 하나님을 할때 뭐라고 하죠? 푸니마라라고 하죠. 자 하교수 푸니마라고 한데 우리를 돕고 돕는 성령님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자 읽어볼 거요 파라 클레토스 클레토스 죄송합니다 파라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의 이야기는 이제 옆에서 도우시는 보이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지금 위로자 되는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 자, 누가 보내시냐면 26절에 14장 26절에 보면 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누가 보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죠 줄을 좀 쳐놓으세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세요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좀 줄을 쳐놓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진술로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5장 1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죠 우리는 뭐예요? 가지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주님의 진액을 받아들이죠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여러분 붙어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자 그러면 여기 자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른 부분들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아마 제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역자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좀 암기식으로 여러분을 암기시키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작 생명의 떡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떡 두번째 진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번째 분 진술 예수님은 양의문 네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 좋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좀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다 다음 길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그 그는 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그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안다라는 것은 자세히 아는 거죠 그와 같이 사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웃음> 생명이 원어로 뭐죠? <웃음> 생명이 Zoe에서 Zoe. 여러분 라이프서 이제 완성 Zoe. Zoe. 자, 그러면 저희가 <웃음> 저희가 이제 자, 그럼 이터널 라이프 하면 뭐죠? 자, 아이오니우스 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오니오스 소에 아이오니우스 소에 아이오니어스 정관상까지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해아이오니우스 소에 해 아이오니오스 소에 자, 이게 지금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자, 이게 뭐죠? 자, 우리가 자, 헬라어로 알다가 뭐죠? 안다, 알다. 기노스코죠 기노스코가 지금 격변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어가 없어도 대이라는 게이 동사를 보고 격변화된 동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주어도 이렇게 예측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노스코신. 여기서 기노스코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따라해 볼그 기노스코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 영생은 이제 그를 아는 거예요. 어떤 그 자, 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트루 진실한 하나님을 아 어, 자,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 진리 의 하나님 을 아는 거예요. 알레 ale, 알레시논 세온 읽어볼까요 시작 알레스논 세온 알레스논 세온 그 하나님과 그리고 어떤 분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자 자 우리가 이제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서 아포스톨로스가 왔다고 하는데 그 비슷하게 생겼죠 앞에 어, 스테일라스죠 읽어볼까요 앞에 스테일라스 앞에 스테일라스, 아페 스테일라스. 자, 보내심을 받은 분 누구죠? 예수 예수인 크리스톤. 시작. 예수인 크리스톤. 예수인 크리스톤. 크리스톤. 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 자,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게 기노스과 기노스과 하는 게 결국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여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체포되세요? 개세마나 동산에서 체포되셔가지고, 가야바, 다음에 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6월절날에 십자가에서 사용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죠. 근데 여기, 여기 이제 19장 30절을 봐, 보세요. 19장 30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웃음> 혹시 여기 개혁, 개정 가지신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장 30절?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원어를 봤더니 이상하다. 왜 여기에 신 포도주가 나오지? 원어를 봤더니 이게 식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비어가는데요그신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로 보입니다. 비어가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37 식초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가셔서 한번 여러 버전을 한번 봐 보세요. 이제 문맥상 보면 여기에 심 포도주가 나올 그런 계제가 아닌데 나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 킹게임스 버전이나 그 헬라워 전경에 보니까 식초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제 뼈가 꺾어지지 않고 모습이 나오고 그때 누가 예수님을 장사지내죠? 누구죠, 여러분? 아리마드 요셉, 따라해보요 아리마드 요셉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요셉이 나오고 여기 아리마드 요셉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아리마드 요셉과 아리마드 요셉은 좀 지위가 있고 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는 전생에 가면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허락해서 자기 땅에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20장에 보면 부활하시게 되죠. 자, 자, 우리가 이제 1절로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어떤 아마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욕을 입으시고 아마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죠 자 근데 자 20장 30절로 31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20장 30절로 31절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고 그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뭐라고 해요? 22절에 보면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아마 도래할 텐데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려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내시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성령 안 받으실래요 여러분? 받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다 용서해버리세요 아멘 다 용서하시고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면 그들이 죄상을 받게 되죠 다 용서해버리세요 자 그리고 짜잔 21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21장 15절로 15절로 우리가 17절을 한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예, 세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주께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께 말씀되기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 잠시 이걸 보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지금, 아가페와 이제 필레오가 많이 나와요. 자, 아가페는 뭐죠, 여러분? 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가페는 뭐예요?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이 또 에로스라는 게 있는데, 에로스는 뭐죠? 성적인 사랑이죠. 예, 부부간의 성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위험하죠. 죄죠, 죄 저죄. 다음에 필레오는 뭡니까? 시작. 선택적이고 고집적이고요. 한 대상을 향한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이에요. 피가 끓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거든요. 자, 주께서 보면 1차에 뭐죠? 아가파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아가파스인데. 그 동사로 어떤 사랑하다는 것은 아가파오거든 따라서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피가 끓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필레오라고 하죠.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자, 이 차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또 물어보니까 주여, 이제 뭐죠? 필레오. 내가 정말 당신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3차에 야 베드로야 필레오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나를 향해 최고의 사랑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로 질문해서 필레오로 답하니까 어린 양을 뭐라고 해요? 먹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스케라고, 이제, 보스케타, 이제, 아르니아, 무,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가파워 하느냐 하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진짜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니 필레오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원어로 보니까 좀 이렇게 느껴지셔야 되고요 자 히, 아마 근데 이게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로 이걸 표현하셨을 건데 <웃음>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사랑이라는 <웃음>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헤세드 <웃음> 따라 해보죠 헤세드 이건 인애를 나타내고요 좀 아버지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라하밈 라하밈 이건 자비고요 모성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아하바 아하바 이건 사랑이건 구속적인 사랑이고 신학에서는 이 표현이 아가페 아가페하고 좀 매칭이 됩니다. 다음에 헨, 헨, 은혜고 이제 여기 신약 헬라어로는 카리스하고 좀 연관이 돼요. 이렇게 이제 사랑이란 표현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어를 좀 보면 좀 의미가 좀 와닿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보다는 여기 헬라어에 아가페와 에로스와 필레오가 있는데 주님이 첫 번째도 아가파오라고 질문을 하니까 얘는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해서 주님이 세, 세 번째 너 진짜 그러냐 필레오 너 피가 끓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필레 그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내양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께서 자 그렇습니다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진정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때. 이 순간에 물론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8절에 18절, 19절에 여러분 자 베드로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21장 18절, 19절이요 시작 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큰 사랑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사역을 하든 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숙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호 복음 이제 결론 부분 을 20절로 25절을 21장 20절로 25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 저 여기 요한입니다. 아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이까라고 하고 묻던 자더라. <웃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잔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을 증가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웃음>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게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따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이 배반을 했죠 특별히 가장 큰 배반하는 친구가 누구죠? 유다 이스가리오이시죠 가룬유다죠 이 사람이 자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살이 왜 나빠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생명을 살렸다 죽일 권한은 누구, 누구에게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살은 그 권한을 하나님은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고 나오세요 회개하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되 근데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모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대부분이 뭐 했죠? 숨겨 당했어요. 배신자가 돌아왔을 때는 숨겨 가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주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고, 누가 오셨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오셨죠. 자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죠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유대지방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자이 이상을 전하는 사 이 이하를 잘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만이 양해문이에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분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